아이고 잘 먹네 두아야 여기 응? 아이고, 잘 먹네 이거 뭐 지지 떨어뜨리면 안되는데 기다려 이거 마지막이야 끝인데 요거밖에 없네 두부 잠깐만 엄마 줄게 기다리세요 기다려야 주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잠깐 기다려, 응? 여기 마지막 거야, 마지막 거. 이제 없다. 두부야, 이제 다 먹었다. 두부야, 두부. 이제 없네. 없네. 두부 거 없네. 이제 없다. 두부 다 먹었다. 그렇지지? 두부 다 먹었네. 두부가 다 먹었네. 두부 없다 이제. 없다. 없다. 이제 없다. 다 먹었네. 이제 없다. 이제 없다. 끝. 없어. 다 먹었네. 우리 두부가 다 먹었네.